얘랑 같이 먹으면 어울릴 것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대박나는 거 아니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허니콤보 먹어볼까 매콤새콤 쫄면 위에 올려서 치즈 줄줄 평가스와 비밀 손님도 준비해봤지 음깔드.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굿네이버스의 무료봉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 결식아동들에게 치킨을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촌치킨 본사에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100마리나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치킨이 오늘 결식아동들에게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교촌 허니콤보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실 오늘은 저에게 아주 아주 소중한 치팅데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돈가스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또 하필 그냥 돈가스도 아니고 치즈 돈가스였어. 오늘 먹을 건데 돈가스하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음식 뭐죠? 그래야 <웃음> 돈가스 좋아해요? 응. 쫄면 좋아해요? <웃음> 쫄면 뭔지 모르지. 여은이도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웃음> 엄청 부끄러워하는데 나오고 싶어가지고 <웃음> 아빠 맛있게 먹어요 응 음, 맛있게 먹을게요 <웃음> <웃음> 와, <웃음> 빨리 가자. <웃음> 설렌다. 간이 딱 맞는데요? 음, 좋아. 쫄면. 어쩜, 쫄... <웃음> 쫄면이다. 너무 맛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 대박! 너무 만족스러워 이러면 이제 또 개운하게 운동할 수 있지 좋아 트러플 사워 소스입니다 따로 주문을 했어요 저는 저번에 그 트러플 순살 치킨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얘를 종종 같이 시켜서 찍어 먹습니다 트러플 향이 또 얘도 많이 나거든요 얘랑 같이 먹으면 어울릴 것 같아서 감자 고로케를 준비해봤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대박나는 거 아니야? 감자의 트러플이라니? 어떻게 먹어? 야 감자랑 트라 트러... 야그 트러플 소금을 감자에 찍어 먹어도 엄청 맛있겠네. 반대인가? <웃음> 감자를 트러플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야, 고렇게! 와, 이거 교촌에서 사이드로 고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아,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한 날이다. 지금 대만족이라서. 괜찮았나요? 야, 오늘 메인이 허니콤보인데 쫄면 너무 맛있다. 쫄돈 야 좋았어. 트 r o p e r german <웃음> i like original 아, 콜라! 있는지도 몰랐네. 생각도 안 났어, 사실. 이 쫄면이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싹 잡아줘가지고. 아! 짠! 잘 좋아요 만족 대만족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요 이게 먹고나서 한 20분 정도를 그냥 걸어주는 게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된대요 어 40분이네 했네 칼로리도 생각보다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려서 이거 한번 사봤고 내일 먹을 단백질 바저 샀습니다 아 벌써 걱정이다 엄청 힘들겠지 어초쫄쫄쫄 역시 6시 반인데 사람들 엄청 많죠 들어갑니다 야 간다 팀박 더 올려 지금 165로 0 떨어졌잖아 1 7 0 k g 씩 그래 다 빨리 와미쳤 나약해 질 거야 지금 빡세긴 빡세다 근데 간다 근데 2800칼로리 소모하고 거의 3리터 땀 흘렸네요 어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2200kcal 정도 먹었거든요 꾸시기 성공 <웃음> 어제 걸어서 또한400 정도 소모했잖아요. 야, 그렇게 먹고 빠졌어요. <웃음> 아, 이제 씻고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아직 이제 10시 반이야.